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 하나 꽃피어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불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온통 꽃밭이 되는 거아니겠냐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? 활활 타